Don't walk away, I'm falling down keep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 별빛이 여전히 그 자리 그대를 기다리죠 한참을 말하지 그대 도눈 들여다보며 나는 알아요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하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나 그대를 지킬게 내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그대 위해 간직해요 짙은 숨결 그대에게 닿기를 바래요 Don't look away, I'm falling down 없이 지나간 날날 들, 나는 아파요. 그대 를 느끼 죠? 햇살 하는 밤하늘 수평 선. 전해지길 바래요 오직 나 그대가 내맘그를